어 잠깐 눈곱 좀 떼고 할게. 어, 네네. 수 그냥 아예 안거요 아, 아 눈에 찍었어. 아, 아 지금. 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 모든 것은 연주의 안에서 연주돼. 살롱. 살롱. <웃음> 자 연주의 살롱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연준의 떡국이에서 제가 두 번째 가게를 오픈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원준의 떡국. 원준에는 뭐예요? <웃음> 이번에는 리플 멤버분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자 제가 연준의 살롱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첫 번째 손님.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임무진이라고 음. 합니다. 임무진 음. 네, 네. 씨 자리에 네. 주셨습니다. 없을 무예요. 네. 네. 일단 오. 있을 이유로. 그 예전에. 이전에 보통 본인은 어떤 스타일로 만드는 요 다크서클 없애는 생기발랄한 메이크업? 그럼 네. 오늘 연준님은 어떤 식으로 화면을 할 예정인가요? 오늘 퍼스널 컬러를 그냥 바꿔보려고요 봄웜, 어. 봄, 봄 브라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야. 하겠습니다 그거 하면 너무 추억 생길 수 있나요? 일단 임유진 씨를 한번 만나 뵙고 좀 이따가 아,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피부부터 해줄게요 저희는 피부를 공유하는 ESTP이기 때문에 같은 쿠션 씁니다 <웃음>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다른 색상 구하기 어려워서 지금. 아니 아니에요. 제가 그안 갖고 와서 이거 쓰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음. 아 잠깐 눈곱 좀 음. 떼고 할게요어 네네. 이거 <웃음> 뭐, 메이크업 해주는 촬영이라고 일부러 쌩얼로 왔다고 촬영 전에 했는데 세수를 그냥 아예 안한 거였어요? 방금 일어나서 왔다고 들었어요. <웃음> 아니야 아니, 세수했어요. 음. 세수 세수했어요. 택시에서 조금 잤거든요. 그 사이에 생긴 그 사이에 네. 생긴 그 사이에, 네. 생긴 네. 그 사이에 네. 어딘가 해서 네. 이게 밝을수록 숫자가 높나요? 밝을수록요? 낮은 거죠. 17호, 21호, 23호 높아질수록 어두워요. 아 어쩐지 제가 402호 살면 될 같아요. 그래서 높다. 그런 것 같아요. 302호. <웃음> 어나2 0이호 어, <웃음> 지금은 그러면 어두운 건가요? 살짝. 밝은 편인 것 같아요. 벌써 좀 피부가 화사해지고 있어요. 좀 노란 기가 잡혀졌죠. 아, 아 어, 그러네요. 그러네. 네. 약간 희망을 보내주고 있네 원래 입술도 이렇게 발라요? 네네 제 메이크업의 핵심은 정말 부드러운 블러핏 립이기 때문에 냉두 같은 입술이 포인트입니다 오 이마는 셀프 아네 이마는 왜 셀프예요?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은데 이마? 그좀 아니 어떻게 액컨 좀막 벌려주세요 아니 다른 데 옮겨 어. 아니 이마 너무 하얘 어떡해 망했어 아, 그리고 어차피 앞머리 내릴 거라서 괜찮아요 이제 또 얼굴에 입체감이 굉장히 생명이란 말이죠 오. 이제 가장 밝은 컨실러 하이라이터는 아주 나중에 쓸 거고요 코에 한번 높여주고 턱으로 이제 입체감까지 오 지금 굉장히 부족 같아요 음... <웃음> <웃음> 이제 쉐딩으로 가볼까요? 섀도우로 가볼까요? 섀도우로 갑시다 섀도우요네섀도우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이섀도우들을 들고 왔는데요 섀도우와 쉐딩은 차이가가요 쉐딩은 얼굴 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음영을 주는 거고 섀도우는 색감을 좀더는 거죠. 눈에만 컬러는 이런 컬러예요. 제가 잘안 쓰는 전 원래 좀 노란 브라운 컬러 쓰는데 좀 핑크 핑크한 친구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딱 봐도 예쁘죠. 뭐 할까요. 아, 같이 섞어서 볼게요. 왜 물어보세요. 잠깐만요. 네? 핑크 핑크 하셨어요. 어 저것만으로도 지금 약간 유진 씨가 보여요. 무서워요. 눈알에 칠할까봐. 약간... 아, 그렇게... 어 무서워요. 아괜찮아요 아, 사랑해 주세요. 아아 아, 아, 아, 아, 아, 눈에 잠깐 눈에 칠었어. 괜찮아요. 눈물 한번 흘리면 돼요. <웃음> 유진 씨. <모르겠어요>. 다른 멤버들에게 <웃음> 메이크업을 받아본 적이 없나요? 있어요. 네, 이렇게 과격한 터칭 처음이에요. <웃음> 오늘 인생 캐릭터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웃음> 조금 그라데이션이 아. 보이시나요? 네, 눈 밑에가 네, 네, 네. 살짝 더 어두운 거 보이시죠? 맞아요. 서장히 연해지. 네, 네, 맞아요. 눈빛이 살아 있어 보인다 할까? 생기가 지금 돌았어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하원은 죽어 있는. 원래 메이크업의 마지막이 이제 립스틱이기 때문에. 네. 그거 바르기 전까지는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 이릅니다. 맞습니다. 딱 떠봐요. 눈썹을 서 떴는데 탑은 외단 개. 눈썹을 이렇게 올리는데. <웃음> <울리면> <웃음> 좀 어떤 작업을 아이라인 그릴 곳을 네, 스케치하고 있어요. 떠보세요시 <웃음> <웃음> 봐봐요. 굉장히 분위기가 생겼죠. 분위 어, 진짜. 오! 오! 막 예쁜. <웃음> 진짜 근데 그렇죠? 지금 이 상태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마스크를 마스크를 있으면, 마스크스크스마 아이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아이라인 눈꼬리를 좀 내려 그리세요 올려 그리세요 달라요 때때라 이번 봄의 기분은 어때요? 올리고 싶어요? 중간이요 일자로 가겠습니다 허, 빡센데? 아... 개업 첫날에 첫 손님한테 아 빡센데? <웃음> 눈썹 그려볼게요 눈, 눈썹도 그래요? 앞머리도 있는데? 색감만 좀 브라운으로 얹어줄게요 보시면 그냥 검정색이거든요 아 음. 어, 그러네요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눈에 썼던 섀도우들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살짝씩 얹어주잖아요 그러면 쉐이딩 네, 맞주니까네 어, 머리색이랑 똑같아 이제 앞쪽만 브라운로 했는데 음, 음, 엄청 음, 음. 부드러워 보여요 맞아요 꿈의 느낌이 살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직 하이라이트도 안 하고 쉐이딩 같은 걸 입도 안했데 눈이 가장 오래 걸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스카라 해볼게요 집지 마라. 여기는 연준의 살롱이에요. 연주의 말이 곧 법인 거죠. 맞아요. 조금 무서웠어요. 저 어? 응? 좀만 더 가까이 넘기고 법만 할수 있네요. 힝. 야! 와저 입술. 저렇게 생긴 물건이 입은 거 같아요. 아 지금! 왜왜왜왜왜. <웃음> 아 사장님 왜! 고객님 사장님 기분도 부러져야 돼? 뭐야 이 가게. 차이 봐봐요 빨리. 오. 와. 차이 오, 완전 다르죠? 어 이거 속났어. 봐봐요. 인형 같은 맞아요 인형같아요 토닝썸을 만들어줬어요 와 어, 근데 누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방금 나를 빨리 그냥 다음에 쳐다보는데 네. 진짜 뭔가 감정없는 인형이 날 쳐다보기 느낌 이쁜 인형이랑 눈을 맞추고 있는 그런 거 같았어 아니 진짜 아니 조용이 신세히 해봤는데 갑자기 <웃음> <웃음> 이제 얼굴 깎고 코발 만들게요 코를 오. 만들게요 코 그 a l k i n g a 이 o u t it. 어 a l k i n g to the g 고 r 고있어 it? l i 킹 e r a l girl. Yeah, he 요 s s 게 c h a k i 요 Can you okay? Set up a little g 게 r l The l i p s t i 는거 y o 보 r e up to something. I'm not sure. I'm not sure. I'm 그거를 아까보다 연한 컬러거든요 이게. 어. 이거를 살짝 이렇게 두드리면서. 오, 진짜 완성이다 이제. 한번 봐주세요. 오, 진짜 예쁘다. 아, 카메라도 한번 봐주세요. 우와, 진짜. 아 진짜 봄이야. 음, 저좀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어, 엄청 예쁜데. 근데 이제 이게 언니가 하는 평소 화장보다는 솔직히 진해요 색감 자체가 막 어둡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화사해 보이고 저, 저 예쁜데요? 옷을 한번 갈아입어보세요 네. 이렇게 메이크 오버를 한번 해봤는데 숨겨진 컨셉이 있었어요 섹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유진 언니가 지금 앞머리도 있고 살짝 귀여운 느낌이 강해서 좀 청순 섹시 이런 느낌으로 의상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진 씨! 이, 유진 씨! 자 해주세요! 오! 소환해 말해봐! 시선, 시선. 진짜로 원래 하던 메이크업보다 섹시함이 있는 것 같아요. 좀더 매혹적인 그런 느낌 섹시한 포즈 한번 지어봐요 하나, 둘, 셋! 오! 오! 지금 난리 났다. 표정, 표정. 저는 무표정한 표정을 좀 좋아하거든요. 오, 네. 무표정하게. 그리고 살짝, 오. 아니 약간 고개를 이렇게 내려봐야 돼. 요 음. 진짜 괜찮은데? 제 연준의 살롱 첫 번째 손님이었는데요. 어떤가요? 만족스러워요. 거울을 아직 못 봤지만. 거울을 보고 후기를 마, 남겨주실래요? 오! 아니 완전 올라갔네 눈썹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근데 이렇게 메이크업 잘된 날은 좀뭐 하고 싶지 않나요? 끝나고 회식 해야죠 아 좋아요. 너, 남자도 데려와주세요. 누구 곳이고 Y.J.H. 여러 면안하면다 보셨을 때. 누나 일본 그걸로 방어하는 거지. <웃음> 원래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도 안 해요. 몇 점, 몇 점인지 하고 끝내까 100점 만점에 100점. 오, 오 진짜로? 진짜. 내가 하는 화장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아까 초반에 한번눈 찌른다고 뭐.. 아 그거 그, 아, 때 네. 그거 때문에 98점! 그럼 평점 잘 남겨주시고요. 네이버 네. 네. 리뷰 남길게요. 해시태그도 연준의 살롱 아, 필수입니다. 인스타그램에 해. 꼭 올려드릴 테니까 가이드라인 꼭 보내주세요. 네. <웃음> 그냥 하네 <그냥> 뭐. <웃음> 이렇게 해서 연준의 살롱 첫 번째 손님 임우진 씨를 임유진 씨로 만들기! 해공 네. 아. 그러면은 다음, 다른 손님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든 것은 연주의 손 안에서. 연주네 싸움! <웃음>